모두는간첩이다그래요힘들렸죠 네. 신이 들렸다고요? 신들이 정도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 있네? 이성적인 면은 어떨까요? 여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 만나긴 만나 오. 만났는데 아직은 네. 결혼이야 할 생각이 어쩌요 왜 없을까요? 여자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영? 사람한테 배통수 받고 배신을 오. 한다든지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 입니다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네, 네, 불러 드릴게요 네. 이 아빠는요 신들렸죠 아... 신이 들렸다고요? 신들릴 아... 정도 연기를 잘한다고 만능 엔터테이터에요 끼가 아... 많아요 재능도 아... 많아요 악기도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오... 춤이라도 잘 춰요 무대 위에서 이렇게 춤추고 그래요 오... 연기하고 그래요 오... 이아빠 하는 거마다승승장구있네 올해는 좀 어떨까요, 이분? 올해도 대박 쳐요. 뭔가 그럼 시작을 하는 건가요? 뭐 연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? 오. 지금 뭐 찍고 있는데? 오. 그거 승리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 요 캐릭터를 딱 던져주면 야다 흡수하고 다 잘해요. 일은 그 정도를 잘하는데 음. 이성적인 면은 어떨까요? 여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. 여자 만나긴 만나 어, 만났는데 아직은 네. 결혼이야 할 생각이 어쩌요왜 없을까요? 이래 녹짐이 많아요 여자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아 음. 지금은 음. 어쩌요 앞으로도 안 할까요 이분? 하긴 하겠지 어떻게 안 하냐 어, 연애는 어떻게 안 하냐 근데 <웃음> 결혼. 결혼은 아직은 할 생각이 없다 그래요 오, 돈은 음. 많아요? 돈이야 많아요 어. 어. 본인이 열심히 해서 많은 거예요? 응 음. 못자랐죠 옛날에요 어. 못자랐죠 어. 엄마 혼자서 이렇게 키웠대요 아기가 노력해갖고요 어.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이분 초년은 중년은 말년으로 좀 나눠보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이분 첫은 타이어부터 어. 쭉쭉 올라가라 그랬어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한탄대로예요이 어? 아빠 못 오면 간첩이다 그래요 그럼 위기는 없을까요? 49대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인간으로 이렇게 조금 그릴게있요그 주변에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현재. 기념... 많아요 근데요 이아빠가요 의취미가 많아요 49대에 약간 그럴 리지 때. 아, 네. 그것만 좀 조심하면? 괜찮다고 그요 아, 그리고 참 네. 여자 조심해야 돼요 그여자도 네. 인해서 안 좋은 조문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면 안 돼요 이 아빠는 이분은 만약에 자기 일을 언제까지 좀할수 있을까요? 그냥 내후년까지는 계속 연기하고요 해보지 않은 것도 해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더좋아져갖요확 올라가요 그 제가 이거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. 선생님 말씀대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배우 조승우 씨예요. 이 조승우 씨가 일적인 면에 운이 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잘 선택하는 거예요? 운도 따라주고 기운도 나쁘지 않고. 조승우 씨 약간 점점해 보이시거든요. 따른 음. 띠가 또 있는 거예요? 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뮤지컬이라든지 많이 뜬거 같은데. 뮤지컬 하게 되면은 그 네. 티켓팅 못할 정도로. 그러면 이분 활동은 언제까지 좀 할까요? 쭉갈것 같아요. 또 50대, 60대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네. 거할것 같아요. 사람들이 조승우 씨 보면은 결혼 안 하는 거야. 음. <웃음>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음. 자기 일에 취중을 하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. 예를 들어서 여자 있으면 좀 귀찮은 것도 있잖아. 안 만나는 것 같아. 지금은 없어요, 이분.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살지는 않, 않고 어, 뭐 연애도 어. 안 하지는 않는데 여자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만약에 결혼하면 언제쯤 좀 할까요? 이제 막 혼사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럼 늦게 하는 그런 사주겠네요? 바로는 바로는 안할것 같아요 <웃음>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뭐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 대신 해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한다든지 그런 운이 어. 들어왔죠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아 사람을? 응.